희가 드디어 어제 첫 OST가 발매되었습니다. 스눈 <웃음> <웃음> 아, <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웃음> Let's get it. 비트 주세요. 가니 그 멜로디 바람에 실려와 어때 OST 들어가는데 우리 노래가 처음에, 처음으로 에처음 일단 나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느끼기에 All I Need Pop v e r s 과 Just one 곡 All I Need는 일단 내가 느끼기에 계절이 좀 달라 음 어쨌 원곡이 가을이라면 OST는? OST는 그 모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초월했어요 음, 음. 약간, 저는 겨울이라 생각해요 OST, 이번 거 어... 헉? 예? 컨셉 유지하기 힘들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얼라인즈가 우리의 OST 첫 번째지만 마지막 OST가 아니라는 것이 아그런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그,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더 지금도 OST를 준비했고 또 앞으로도 많은 OST를 준비할 거고 이제 그때마다 다들 기내자 오케이 형 선글라스 <웃음> 한번 벗어줘요 그죠 아,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원곡 오라이니드랑 지금 OST 버전이랑 들어보니까 원래 원곡에서는 2절부터 리듬이 나왔는데 완전 1절 벌스부터 리듬이 나오다 보니까 되게 또 다른 느낌을 주는 것 같고 보컬 자체도 다시 레코딩 해가지고 특히 호진영 목소리가 약간 원곡보다 더 부드럽게 나왔어요 이번 OST의 보컬이 그래서 그 부분도 차이점을 줄수 있는 부분이었고 OST로 우리 곡이 실렸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나로 설명하자면, 음, 스컬 이 OST의 곡을 낸다는 거는 원래 상상을 할수 없었던 일인데 그걸 또 이루어내서. 너무 행복하고 다같이 박수 한번딱 쳤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 이번 곡을 녹음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우리 멤버들이 점점점, 점점 더 성장하고 있구나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코 a h you know yeah.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OST 곡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투지라 존재를 존재를 으면 좋겠습니다. Good. 처음에 처음에 a t w 보컬 원래 기억하니 여기가 그렇게 원래 원곡 t What? What? What? What? What? w h a 리 What? w h 그 t What? w h 기억하니까 되게 에이지가 낮아진 기분, 그 한마디가 맞아 맞아 나는 이제 약간 범준이 형킵더 프로미스 그 부분에서 약간 영감을 좀 받았지 <웃음> 아, 너무 좋아하네 이것 봐라 듣는 기가 있구만 아, 사실 난또 이런 생각도 있다르긴 달라 만약에 그 프로리다 반점을 보신 분들이 OST를 듣는다면 어, 다른 투지 노래도 한번 들어줬으면 진짜 멋있거든 어, 일단 나는 기존에 있던 곡으로 OST를 만들었다는 것도 되게 좀 신기하고 애초에 OST를 냈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우리 멤버들이 이제 다시 녹음을 했잖아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또 불렀는데 그게 또 좋은 시도였던 것 같아. 앞에 이제 인터넷 막 그렇게 피아노 막 이렇게 연주 막하면서 하는 게 되게 난좀 되게 좋은 것 같고 뭔가 소주 한 잔하면서 들을 때딱 좋을 것 같아. <웃음> 소주 한 잔하러 가야겠다. 군대겠다. 이렇게 또 오에스티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말 우리한테 영광이고 정말 좋은 일이고. 이리 키까지 그렇죠. 이제 우리랑 같이 해주는 이제 식구들 샤라웃! 알아웃 고고 2 0 2 0 식구들 한번 알아웃한문해줘다 같이 씨라아웃고이2 0 2 0 내장님 have... 모든 프로이님들 감사합니다 no Thank 해요. you, m 이 f a 리 i l y My f a 리 i l y t 이 a n 리 you 항상 감사드리고 s h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지100 100 100 1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 y 바이 땡큐. 오케이. 형선글라스 한번 벗어 줘요. 그죠? <그치>, <웃음> good night. 오시겠어요, yeah. 형? 아, 밀베유. 그다음 치킨. 아, 밀베유. 밀베유. Yeah. 아, 밀베유 맞나? Yeah. The, okay, you. Uh, bye bye. We are speaking. Bye bye. See you later. <laughs> <laughs> See you later.